모두들 터라입니다. 어, 로제인 것 같습니다. 로제 섞여 있어요. 반반인 것 같아요. 약간 좀조코실고가 어, 섞여 있다. 네. 음. 첫 번째로는 지난 10월 15일 16일 때 SKCN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웹툰이 피코마까지 다운된 일 일이 있었죠. 네. 그리고 카카오 웹툰과 그리고 피코마는 그날 저녁에 거의 어느 정도 복구가 됐어요. 네네네.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는 2 9 시간 3 0분 정도 걸렸습니다. 복구까지. 음, 음. 여기에 대해서 보상책으로 이용자들한테 이제 3,000캐시씩, 총 6,000캐시를 제공한다. 라고 하셨어요. 네. 이미 지급이 됐고, 다 쓰신 분도 계시고, 네. 아직 어디다가 쓰지?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이 하고 계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. 이 캐시는 11월 30일까지 한정된 캐시고요. 네네. 그리고 모든 작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 으흠. 그래서 어, 이 캐시는 당연히 작가님들께 정성적으로 정산된다. 라고 전했고요. 다만, 여기서 조금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인데 여기까지는 뭐. 네. 근데 이 다음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네. 얘기냐면 실질적인 보상이 되려면 16일 당일날 공개되지 못해서 매출이 떨어진 작품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프로모션 혜택이 그냥 예고된 작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. 이 작품들은 어떻게 구제가 되느냐 네. 왜냐하면 카카오에서 이거 캐시 뿌리고 나서 그때 프로모션 걸려있던 게 인기작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네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 해결하려고 하지. 일단 11월 6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았습니다. 카카오가. 네네. 그러면 이 피해 받은 것을 접수를 했으면 여기다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이게 포함되어 있느냐. 음... 16일 당일날 공개되지 못한 작품, 그리고 프로모션 못 걸린 작품 네네. 이게 포함되어 있느냐가 좀 쟁점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지금까지는 국감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. 우리가 어. 8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들여서 이 6천 캐시 지급을 마쳤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지를 두고 보겠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한번 보자. 네. 그게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이 되면 정말 다행인 거고. 네 네. 만약 아니라면 음. 어, 만약 아니라면 실질적인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. 음, 그렇죠. 이용자들에게는 보상이 된 거지만 이용자가 아니라 제작 작가들한테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은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 카카오 사태, 네.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에 네. 대해서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음. 독자,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정책은 나왔다. 음. 파트너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된 거냐. 음. 요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가 관심을 꼭 봐야 됩니다. 네. 실제로 이때 그날 하루 그것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 파트너 즉 작가들도 있어요 있죠.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플랫폼 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음. 이게 시장으로 치면 플랫폼을 시장이라고 비유하면 네. 그냥 내집 앞에서 팔아도 되는데 왜 시장까지 와서 하냐 음. 거기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음. 도 있지만 그 시장에서 자리세를 받는 대신 우리 수수료죠 네. 받는 대신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음. 그 인프라가 지금 무너졌던 거였기 때문에 음.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거냐 요거좀 봐야죠 봐야죠. 네. 요게 가장 좀 쟁점이 되는 거는 앞으로 피해 보상이 나온 다음일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일 텐데, 그때 얘기를 하시게 되더라도 그 소수니까 당신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될지 모르니, <웃음> 내부에서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, 네네.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. 이거 정말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,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좀 세게 물어야 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음.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실질적인 보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. 인근의 학교 네개가 동시에 졸업식을 하는 날. 음. 시장에서 꽃을 팔고 있던 꽃가게가 음. 오늘 대목이다. 그리고 꽃을 사놨는데 음. 시장에 불이 난 거예요. 음. 그럼 그날 내가 팔수 있었던 그, 그, 그 금액은 어떻게 할 거야. 이제 그, 이 얘기인 거죠. 좋습니다. 일단은 뭐 관심 갖고 좀 봐야 되고요. 네. 이걸로 이제 카카오 대표도 사임을 했죠. 네. 이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하... 과연 이 분노한... 도, 이, 분노한 다수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잘 봅시다 한번. 네,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